왔다 왔어지는게 왔답니다 왔다는 오늘 가리왕산을 갑니다 가리왕산 아리가리합니다만는 도대체 가리왕산은 어디 있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맹과 평창군 진북면 사이에 있습니다 자동차를 달려달려 이렇게 동강을 지나고 쭉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아솔립아 아, 이렇게 솔 밭이 있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그런데더 가야됩니다 가다가 외또 바로 해동 솔향 캠핑장이 나옵니다 이걸 지나서 딱 가면은 가리왕산 버스 정류장도 리니 이제 표발이 나왔습니다 가리왕산에 왔습니다 야 오는데 아까리하네요 리 헷갈려 헷갈려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고속으로 아이 c 를 빠져서 거의 45km 50km를 더 달려서 가리왕산에 왔습니다 뭐 보러 왔냐 이것저것 보러 왔습니다 계곡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계곡이 바로 나옵니다 들어가는 이고있습아 계곡이 나오고 주변을 한번 쭉 돌아 봅니다 자 계곡을 보려 하니까 바로 왼쪽에 얼음동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구경 한번 하고 가자 이리 생각어서 한번 쳐다보니까 얼음동굴 앞에 그냥 펜서 철정만 펜서를 쳐놨어 이거 왜 쳐놨을까요 아 자세히 쳐다보니까 사고가 났네 사고가 났어 저 얼음동굴이 무너져가지고 차를 덮치고 그랬네요 어쨌거나 멀리서 한번 찍어봅니다 여기서 여름에 얼음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얼음동굴 내 들어갈 수가 없어 냉장고를 뭐 가져가야 지뭐 굳이 동굴에 들어가야 하나 아 그래도 쳐다보고 싶습니다 사이펜스 사이로 개우 카메라를 밀어서 한번 촬영을 해 봅니다 <웃음> 아 이거 왜 이럴까요 얼음동굴 나중에 다른 곳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얼음동굴 네, 핵심이 아니죠.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있으니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리왕산의 얼음동물 사고 난 것적인 사진인데요. 그리고 가리왕산의 택심 계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물이 좀 흐릅니다. 졸졸 흐르고 계곡 옆에 예 수풀이 우거집니다. 풀이 우거지네요. 네.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가리왕산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처음 가보래 처음 다가봐요.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가리왕산 속만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카페도 있고 펜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볼거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계곡은. 풀이 무성합니다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물도 좀 졸졸졸 흐릅니다 활칼은 아닙니다 졸졸 흐르고 일단은 잠깐 내려서 주변을 돌아보고 진짜배기는 안에 있겠지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결국에 풀이 왜 이리 많아 <웃음> 아 여기는 어느 곳이 아닌가봐요 안으로 아, 들어 들어갑니다 아리왕산의 안쪽 자이언양림 어디있나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못들어가고 왜이렇게 뱅뱅해매아주변에 완전하게 카메라로 다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해아 드디어 내표스에 왔습니다 가리왕산 자이언양림의 내패스 딱 들어왔습니다 야영 안하고 캠핑 안해도 기본적으로 주차비하고 입장료 4천은 내셔야 됩니다 아 기원입니다. 등산 아, 등산하실 분은 등산하지만 이 더운 여름에 등산하는 거뭐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캠핑장, 야영장, 배추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야영장입니다. 다리광산의 야영장. 아 계곡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나 아, 야영장 바로 옆에 계곡이 있습니다. 어 아, 수량은 괜찮은데 계곡이 좁습니다. 우리 시골 논두렁 옆에 있는 개울처럼 계곡이 좁습니다마아 수량은 괜찮습니다 이정도면 은 물놀이하기에 충분합니다 아 여기는 펄펄펄펄 내리네요 아까 하루에서는 졸졸졸이었는데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이 정도면은 뭐, 어,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그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좋네, 좋네. 아우, 시원합니다. 아, 가리왕산의 계곡에 물은 일단 시원합니다. 물도 맑고 깨끗. 아,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아주 좋네요. 좋아요. 아, 여기에 도으시는 분은 넘는것 같은데, 여기 일단은, 어, 어린이와 같이 아 가볍게, 물잠도 치셔도 될듯 합니다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야영캠프가 네. 대이동 비동 일동 이동해 가지고 한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0개의 야영장에 오신 분들 그분들은 뭐 충분히 오시는데 공간이 될듯 합니다 아 이렇게 야영장이 소나무 밭 밑에 이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거 그냥 사는 거 아니고요. 돈 주셔야 합니다. 한 만오천 원 정도 주시면 되죠. 성수기는 또 만칠천 육백 원.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올라오니까 이렇게. 아, 이미 오신 분들 야영장 계곡에서 아, 여기는 물 좋네, 물 좋아. 어, 어느 정도 돼요? 거리까지 넘겨옵니다. 물이. 중간 수심이. 그리고 물도 깨끗하고 맑고 아주 좋습니다. 아 어, 옆에 큰바이도 있고. 아이 계곡이 여기의 핵심이네요. 가리광산의 계곡의 핵심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 허리 넘게 오고 어린이들은 아, 키를 넘길 것 같습니다. 좀더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참고로 주차장에서 계속 걸어서 2km까지 가야이 계곡의 끝이 납니다 아 계곡이 춥네, 조금. 아 시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가니까 계곡이 돌하고, 그다음 풀하고 무성합니다. 아 여기서 뭐 조금 넣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아 계곡은 일단은 야영하는데 야영객들이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니까 넣으시는데 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예약하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오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가리왕산, 야, 가리왕산에 계속해서 계곡 확인 들어가면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계곡을 쭉 확인하는데 계곡의 깊이는 그렇게 넓이가 넓지 않아요. 그리고 어, 사람이 이용하지 않은 곳에는 수풀이, 풀이 우성하네요 자. 계곡을 쭉 따라 올라서 한 1km 정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다리가 하나 나옵니다. 계곡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 가니까 취향림이 되어 있고요. 계곡도 아, 아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0km 지나고 이제 1km 지점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어, 아래로 한번 계곡을 쭉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계곡에 왜 이렇게 풀이 많아요 수풀이 우거져서 계곡에 근데 큰 나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들어오는 입구에 있던 그 넓은 계곡 고기만 개울를 이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계곡이 좁습니다 좁고 이용을 안하니까 수풀이 무성합니다 아 여기는 이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km 지점입니다 그래서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아 차단됐네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 1.5km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보니까 펜션도 있고요 뭐 휴양지도 있어요 아, 놀만해요 여기 계곡좋아요아 넓지는 않지만은 뭐 놀만합니다 계곡과에 발 담그고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 표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왔다는 끝까지 올라가죠? 예 네, 확인하겠습니다 아 위로 더 쳐다보니까 이제 수풀이 무성에 그 오른쪽에 보니까 네, 숲속에 야영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펜션도 있고요 휴양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펜션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시설은 폐쇄가 됐다고 하네요.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물놀이 딱 하기 말당국이 좋았는데, 여기는 폐쇄가 됐습니다. 여기는 내표소에서 걸어서 한 3.5km 정도 올라온 지점입니다. 여기는 어, 산속입니다. 어, 숲속의 야영지라고 되어있죠. 벌써 이런 거 그렇게 밖에 붙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아, 여름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걸어왔어 하긴 합니다아저 밑에 오, 아주 넓어요 계곡이 넓어 아 원래 여기에 놀만한 곳이었네요 워터도 있습니다 물놀이버터 아 그런데 시설이 폐쇄됐어 누군가 여기 와서 그래도 물놀이하고 노는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리왕산에 이 야영장 야영장 보고 계십니다. 펜션하고 보고 계십니다. 휴양지 보고 계십니다. 계곡은 더 이상 올라가 봐야 지금처럼 아주 좁고 숲을만 무성합니다. 여기가 거의 한 2km, 1.5km에서 2km 사이입니다. 10만이 다리가 또 하나 더나옵니 이렇게 10만이 다리가 나오는 거는 이미 산속으로 와가지고 뭐 한다? 산삼 캐는 거죠, 산삼. 10만이들이 산삼을 봤을 때, 힘받다 그 장소가 다이 다리를 건너면 기해가 온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1 0만이 다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위도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옆에 굳이 익기계곡을 안가도 익기계곡의 느낌을 확 느낄 수 있는 익기초기봉계곡. 물이 시원합니다 와일이 차는 와일이 차 엄청 차다 엄청 차 물이 이렇게 차네요 정말 여기는 물 위에서 한 가운데서 솟아한는내 그냥 계곡 엄지로 해가지고 내려오네요 제 손이 얼었습니다 그냥 얼어버려서 아우 히트로 말려야 되겠습니다 아이기가 이렇게 우성합니다 이렇게 이기 계곡까지 제가 보여드립니다 오늘 가리왕산, 가리왕산에 와가지고, 야영하는 것, 펜션, 휴양촌, 요거까지만 보여드리고, 지금 캠핑장을 보여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캠핑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캠핑장은 어디에 있나? 사실은 들어오는 입구에 원래 있습니다. 이가리방산의 오토캠핑장은 원래 있는 내표소 바로 입구 옆에 있습니다. 산 쪽으로 조금 왼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캠핑장이 한 20개 정도 준비가 돼 있고요.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20개가 있어요, 20개. 각각 차량을 가지고 오고 아, 텐트를, 텐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표소 들어가서 아까 내표소에서 내표를 하시고 이쪽에 오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샤워실설다 있고요. 빈절본시는거다 어, 뭐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완전히 여기는 멜소의 공간입니다. 어,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 사무실 같기도 합니다. 저기에 어, 이렇게 쭉 캠핑장이 쭉 놓여 있습니다. 오토 캠핑장 가리왕산의 오토 캠핑장 내부도 안보여요 샤워장하고, 여기, 어, 뭐 설거지도 하실 수 있는 거, 또 뒷일도 보시고, 하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가리광산에 오토캠핑장을 이용하실 분은, 매표소에, 매표소에, 매표를 하시고, 이쪽 오토캠핑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 강원도 청선. 이 우리나라 태백산의 중앙부에 있는 가리왕산에 왔습니다. 원래 가리왕산은 옛날 맥국의 가왕이 이쪽에 피신을 와가지고 마지막 생을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을 받고 살았어요. 맥국이 도대체 그럼 뭐가 맥국이냐? 맥국은 사실 춘천 일대에 있던 부족국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리왕산의 캠핑장 쭉 영상으로 보고 오늘 다리왕산의 계곡과 캠핑장, 야영장 탐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